Thirdly, even though someone has let go of attachments to their children, possessions, and family, the consciousnesses of the lives that make up their body can still be a problem. 세째, 자녀, 재산, 가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다고 해도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생명의 의식은 여전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If you haven't dissolved the collection of good and bad karmic consciousnesses within your body, which you have been created through cause and effect, then you will have a very difficult time trying to set out from under the influence of those and go forward. 뭐2년에 어, 의해 생성된 몸 안에 있는 좋은 업과 나쁜 업의 마음의 집합체를 해체하지 않으면 그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업식이라고 하면 되죠. 네, 업식. 음. 의식도 돼요. 음, 네. 어, 어 의식. 아, 아, consciousness 스는 의식들. 네. 업의 의식, 또는 업식. Consciousness 스니까 업식 맞아요. 커 a 컨 m 스 n g Consciousness. 네. 맞죠? 네. 네. 잘했어요. So after you die 할 차례죠. 네. so after you die 음. karmic states of consciousness continuously 음. 네. 아니, 그다음 문단이에요. 아, 이 so, 하고 있는데. so after you die. 응. 네. 그다음 문단. 예, 거기 하고 있어요. 네. 네, continuously manifest before you blocking 음. your way. 음. 그래서 여러분이 죽은 후에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그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 여러분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They appear and stick to you like your own shadow. 그들은 여러분의 그림자처럼 나타나 여러분에게 달라붙습니다. Because you died without knowing the truth of non-duality and emptiness. you don't know how to handle those karmic states of consciousness as they continuously appear before you 여러분은 불이와 공의 진리를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계속 나타나는 업식 상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릅니다 Even though it looks like You. You be 눈앞에 개똥이 한 무더기밖에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들어갈까 봐 망, 서, 빠질까 봐 망설이게 되실 거예요 So When it looks as if you are surrounded by terrible things in all directions how could you move even an inch forward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끔찍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한 치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Or you may be blocked by bad karma that you are carrying around 혹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악업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It may seem like you are being attacked by ghosts with some missing eyes, others missing arms or legs, and still others with shapes that you couldn't have imagined while alive. 눈이 없는 사람도 있고 팔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살아 있을 땐 상상도 할수 없는 형상을 가진 사람도 있어서 귀신의 습격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Lives, did, said, 여러분이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말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After your physical body disappears, these karmic s t a t e 여러분 육체가 사라진 후에도 여러분이 창조한 업식 상태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So, no matter where you go, there's no escape from them. 그래서 어딜 가든 그들로부터 탈출구가 없습니다. How can you move forward?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If you completely completely shed those consciousnesses you will be free to go 그 의식을 완전히 벗어버리면 자유롭게 갈수 있습니다. However as long as you are caught by them you they permeate your awareness and stick with you like your own shadow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한, 그들은 여러분의 식에 스며들어 그림자처럼 달라붙습니다. No matter what you achieve, no matter how far you've come, they are still there with you. 여러분이 무엇을 달성하든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관계없이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Even when you return again to this world, those karmic consciousnesses are still following you. <inaudible> Only when we are free from those consciousnesses will we be free from being bothered or perceived by the unseen realms. 그러한 의식에서 벗어날 때에만 우린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These karmic states we carry around cause us to constantly be followed and judged.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러한 어, 업 상태는 우리를 끊임없이 따르고 심판하게 만듭니다. It's as if the head of an intelligence agency had turned all of his agents loose on us. 마치 정보기관의 수장이 모든 요원들을 우리에게 풀어준 것 같습니다. Imagine that the i o s t a r i m is carefully examining everything you do. 이게 뭐죠? 도솔초 도솔초 도설. 도설천, 음. 네. 도설, 도설천이... 그밑 32번 주가 있죠. 네. 도설천이라고 네, 그 스터처럼이라고 하죠. 음... 도설천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주의 깊게 검토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How could you escape this kind of vigilance? 어떻게 이런 종류의 경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All the evidence is recorded within your fundamental mind, which is always communicating with the t o s t a r r a m So it clearly sees everything you've recorded. 모든 증거는 여러분의 근본 마음에 기록. 되니다 제가 여기를 잘못 옮겼나 본데 하지만 대행 큰스님은 도설계를 모든 것을 양육하고 준비하고 세상에 내보내는 차원으로 묘사합니다. 이거는 난거 같은데. 에, 그렇죠. 이거는 네, 중간에 빠뜨렸나 봐요. 날라가 버렸나. 음, 봐요. 모든 증거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실들이 그 근본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음. 언제나 도솔천과 어, 소통하고 있고 그래서 어 글쎄요. 당신이 기록한 모든 것을 어, 분명하게 봅니다. 그쵸죠 도솔천에서. 응. 네. 응. 네. 감사합니다. Even if you were to run for five hundred years. You couldn't escape from the eyes of the Tosita ram 이 발음이 맞아요? Tosita ram? Tosita, Tosita 비슷해요 내가 찾아봤을 to 때 Tosita 라고 돼 있었어 네 여기도 <목소리도> 뭐가 좀 날라갔나 봐요 음. However, 대행 큰스님 디스크립 아, 대행 큰스님은 거기 안 나오죠 아직 예, 그러니까 그 거기로 지금 넘어가 설사, 있어요, 제가. 설사, 이르네, 그러니까 설사 당신이 500년을 500년을 도망친다더라도, 하 어, 당신은 그 도솔천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없을 겁니다, 이거죠. The only way to free yourself from this is to keep Interesting and trusting and i n t r e s t i n g whatever arises back to your foundation 응. 이것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응. 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근본자리로 돌리고 돌리는 것 뿐입니다 Take whatever comes out and return it back to the place it arose from. When you do this, then things are not being done by me, rather they are being done by the foundation.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근본자리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Our foundation is aware of everything and is actually doing everything. 우리 근본자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Ultimately, it is what guides us and we just run errands for our foundation.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며 우리는 근본자리를 위한 신부름을 할 뿐입니다. So, entrust everything to Zhu Yingong, knowing that Zhu Yingong is the one o n e s doing all of this. So, it's the one that can take care of all of this. 그래서 주인공이 다 아, 하니까 주인공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것을 알고 음, 주인, 에, 주인공에게 모든 걸 어, 맡기, 맡기세요 네. In this way, you can be completely free from those karmic consciousnesse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그러한 업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However, instead, people go around thinking they are the ones who are doing everything, and are filled. To the brim with thoughts of I. 하지만 사람들은 그 대신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며 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Furthermore, so much was input in the past, which is now constantly coming back out. h o g 과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입력되었고 이제는 끊임없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Yet, instead of deserving this, people keep repeating it again and again. 그러나 이것을 녹이는 대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합니다. This is such a shame.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Um. All of that will come back to them in the future. Nothing will change.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You need to understand that everything you do is automatically recorded within you.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안에 자동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As soon as those things come back out into the present. You have to return them to your foundation. 그것들이 현재로 다시 나오자마자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근본 자료로 돌려 보내야 합니다. If you can do this, those previous recordings will be utterly erased. 이렇게 하면 이전 녹음이 완전히 지워집니다. Then, to return to my previous example, even if those intelligence agents examine you to your every, uh, to your very core, there is nothing left for them to grab onto. 그러면 앞의 예로 돌아가서 그 정보원들이 여러분의 핵심을 조사하더라도 그들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You will be completely free from karmic consciousnesses. 여러분은 업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것입니다. Once you understand this principle of emptiness, you should go forward letting go to your foundation, all the things you encounter in your everyday life. 일단 이... 비움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 즉 자신의 토대를 <웃음> 근본자리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보고, 듣고, 행하고, 만나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Nothing of them remains behind. Nothing of them remains unchanging. 그들 중 어떤 것도 뒤에 남지 않으며, 그들 중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Every part of them has already flowed away. 그것들의 모든 부분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When you realize this you won't allow clinging anxiety or emotional pain to settle within you.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집착, 불안, 정서적 고통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We are supposed to eat and then excrete. Eat and excrete again. 우리는 먹고 싸고 먹고 또 쌓아야 합니다. This may sound trifling but this is exactly how our world is working. 이것은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If you are willing to let go of the things people normally chase after And if you completely understand the nature of that which you've been calling me and I, then you will discover that within you lies the ability to perceive and control all the things of the of this world.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을 가돼 있고 지금까지. <웃음> 음나내다 나라고 불렀던 것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식하고 통제할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거기까지 이제 사실상 지난번에 소제목 시작했던 뒷부분이죠. 그래서 지난번 소제목이 Let Go and Let Go of Your Thought habits라는 거였죠. 생각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라.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아마 자식이나 자식 또그 밖에 가족, 재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였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가 되죠. 이세 번째가 더 중요하고 더 굉장히 자세하게 큰스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각자 우리 몸 안의 의식들이 방해하는 거죠. 쌓여 있는 업식이 그래서 카미 컨셔스네스가 거기 그 하에서 움작을 움직달 싹고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전진하지 못하는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인데 그걸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으로 이제 쭉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 내몸 안에 그 의식들, 업식들이 나타나서 우리 발목을 잡죠. 잡고 있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그 업식들, 내 몸의 업식들과 하나가 되지 되는 공부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모, 모를 수도 있고 했다 하더라도 그걸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죽고 나서 끊임없이 그 의식들에게, 업식에게 시달리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주 사방에서 아주 끔찍한 몰골로, 끔찍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압박해 들어오는. 그래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죠. 한 인치 보드라는 말인데 사실은 한 인치는 2.5cm이지만 우리가 한치라는 표현 아까 그실다님이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1cm, 뭐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업, 그러니까 나쁜 업식들이 귀신으로 화한다 그랬죠.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죽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팔이 하나 없는 모습이나 다리가 하나 없, 없는 모습 또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그런데 그 그것이 이제 119쪽으로 이제 가면 이게 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말했고 생각했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붙어있다가 나온 거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어서도 그대로 붙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도망을 쳐도 그 업식으로부터 잽싸게야 도망쳐도그 업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또그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 붙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gain and again 반복 그렇게 시달리게, 끄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업식은 현상계에서 말하면 국정원의 정보원들 같이 음, 계속 우리를 감시하는 거죠. 경계 감시하고 쫓아다니죠. 근데 사실은 이 그러니까 물질계, 현상계의 그 정보원들 같이 우리를 감시하지만, 이거를, 이거는 사실상 도솔천, 그러니까 정신계에서 감시하는 것이인 거죠. 그 최종책은 도솔계에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았을 때 해온 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 했던 것들이 그 근본자리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그 관리자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컨트롤하는 사원은 조소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20쪽으로 가면 우리가 500년을 그 업식에서부터 도망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도솔촌의 눈을 피하려고 아무리 해도 피할 수가 없다. 벗어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근본자리에게 맡기고 또 맡기는 거다. 이게 이번 소 제목의 앞에 제목이었, 그러니까 소 제목이었죠. 이 피할 수 있는 방법,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근본자리에게 맡기고 또 맡기는 거다. 끊임없이 나오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근본에 되돌리고 또 되돌리고, 그렇게 되면, 어, 내가 한게 아니라 근본이 한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u l t i m a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만이 우리를 이끄는 주인이고, 우리는 하인이죠. 그, 우리 몸은 신부름꾼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 으로 돌려라 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또 나오죠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업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근데 사실상 우리는 나라고 하는 생각 저부터도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꽉차 있기 때문에 이게 filled to the brim filled to the brim with thoughts of I 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렇게. 꼭대기까지 꽉차 있어서 그 업식을 살아 있을 때가 그 업식을 전에 쌓았던 업식을 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업식을 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This is such a shame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다. 네, 이 말이 굉장히 절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 이렇게 해서 새로 쌓은 업식들은 또 훗날 계속해서 다시 나온다. 그렇게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바로 근본에 돌려놓는 리는돌 수밖에 없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 업식에서 결국은 자유,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아까 그 표현을 이렇게 아까 말한 그 예로 돌아가서 그 국정원, 그러니까 정보원의. 감시하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인데 그것도 결국은 돌려놓고 돌려놓고 돌려놓다 보면 그 감시도 없어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문단에 한번 읽어보면 이이 공돌이를, p i n c i p l e of Emptiness를 공돌이를 이게 바로 공돌이 인고 이거를 계속해서 공놀이가 아주 자유자재하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공놀이 음. 내일부터 한마음 그 과학원에서 하는 행복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 내가 작년까지는 공놀이 팀장이었는데 팀 도우미였는데 올해부터 내일부터는 농광로 팀이에요. 어쨌든 공놀이하고 영광로가 굉장히 그래서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근본 자리에 끊임없이 공을 치듯이 치고 받고 치고 받고 하는 그 공놀이를 이렇게 하듯이 해라. 그렇게 하면 집착이라든가 불안, 보통 그런 것도 다 흘러가게 돼 있다. 그런 거 사실은 공놀이 하는 것처럼 용광놀이또 집어넣는 거죠. 다. 헌 고철들, 헌 금가락지 휜 것도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두 번째 자식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애착, 돈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내것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돈이나 가족이나 자식은 내 바깥이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없이 덩어리가 더큰 거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고 다음 소재목하고도 여전히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나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내 안에 그것들까지도 녹여서 놓으면 그때 비로소 모든 업식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좌지우지, 좌우지 할수 있는 엄청난 능력까지 갖출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touchiness, p r o t e c t i n g t h e 이런 거를 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자기 안에 사실은 자기 안에서부터 시작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 같아요. 내 안에 업식들을 잘 이끌어가는 거. 이거를 하면, 자식들이나 가족, 재산,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된다. 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스님이 굉장히 긴그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거기까지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혹시 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커멘트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그 다음 거를 소 제목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지난번에 했듯이 네뭐 커멘트는 아니고 이걸 읽다 보면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근본자리가 하는 거 아는데 왜내 삶은 이렇게밖에 안 만들어줬을까 <웃음> 내 삶을 돌아볼 때 만족스럽지 않은데 결국 뭐 답이라는 거는 어 근본자리에서 하는 건 맞지만 나의 의식이 그거를 막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내가 전생에 뭘 갖고 와서 이렇게 됐든지간에 어쨌든 이번 생에도 이것을 어 근본 자리에 돌리지 않으면 그 용광계에 돌리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또 이럴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네. 굉장히 음. 무거운 느낌이 나요, 아닌 게 아니라. 네. 음. 그러나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무거워도 그걸로 돌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자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더라도 그것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누가 만드는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덜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내 의식에 뭐 여러 가지 녹두 있고, 때도 끼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근본 자리가 할때좀더 너그럽다 고 그럴까? 그, 저, 그래도 좀더 낫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웃음> <웃음> 동의, 동의, <됐고요. 웃음> <웃음> 음, 그래요. 그 그렇죠. 인헤 n 링 and 엑스헤일링 하는 이 호흡 아, 사이에서 그그 그 어떤 긴장이나 슬픔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저도. 네. 알것 같아요. 어떤 그 느낌인지. 실다이 님은 또한 말씀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소재 소장...